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험 동영상 시간이 왔습니다. 예, 저희 팀은 파리피플이고,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박성호입니다. 어, CICD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익숙한 기터브입니다. 저희 팀원들 프로젝트 기터브고, 그 앞에 PPT에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기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보드, 사인업 야물 각기 다른 파드들 근데 하나의 노드 포트를 통해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어, 이 화면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젠킨스입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 저희도 이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팀원들이 힘을 합쳐서 잘 성공했습니다. 예, 각설하고 지금 쉘에서 젠킨스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웹훅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 빌드를 하고 쉘에서도 잘 불러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진행 중이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빌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ls를 치게 되면 파이프라인 디렉토리 하나 생기고 들어간 다음에 ls를 해서 확인 해보면 깃허브와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게 되면 밑에 times.sh 이것 또한 잘 작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enkins 파일 잠시 들어와 보면 도커 빌드한 이미지를 땡겨오고 큐브 CTL에서 각각 야물 파일들을 어플라이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times.sh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창에서 잠시만요 큐브 CTL 어, 잠시만요. 아 네, get all namespace English nginx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파드들 잘 작동하는 게 나와 있고 지금 서비스 또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롬 시크릿 페이지로 하나 해가지고 이게 쿠키 때문에 그냥 하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www.점 홈페이지 com 제 노드 포트가 30494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저희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컨트롤 V 사인업을 하게 되면 사인업 페이지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보드죠 예, 보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보드 페이지까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후반부 이제 시연동영상은 이강인 학생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리피플팀 다음 나레이션을 맡은 이강인입니다. 젠킨스 로드 밸런싱 확인에 이어서 CICD를 통한 카나리 배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큐브CTL 겟오를 치면 파드 버전 1과 파드 버전 2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그레이드 환경이 잘 구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0.4초 간격으로 10번 컬을 하겠다는 명령어를 설정한 파일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주면 보시는 것 같이 0.4초 간격으로 10번 정도 컬을 해줬고 버전 1과 버전 2가 번갈아 가면서 출력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토큰을 로그인하게 되면 각종 파드들이 띄어질 예정입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파드들이 정상적으로 띄어졌으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띄어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 파리피플팀 프로젝트 시연영상 종료하겠습니다.